먹다. 왜 숙소 생활은 안 돼? 어, 못 아, 못 보잖아. 그리고 거기서 너무 안 돼. 근데 내년으로 확인이 못 근데 클럽에 잠깐 노는 거야. 뭐. 게 낮에 생기니까. 그럼 여행은? 여행 안 돼, 안 돼. 그것도 너무 위험해. <웃음> 확인할 수 없어. 며칠 동안 간다는 말이야. 진짜 다고 전국 여행. 보내줘? 갔다 오라잉. 이것도 보내줘? 어, 뭐내 뭐, 남친이야? 뭐 그런 건 아니잖아. 해봐야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. 아니 숙소생활 한다는데? 아니 뭐 오디션 뭐. 인생 한번 사는데 뭐. <웃음> 해볼 거다 해보라.